안녕하세요 이지스미에요 이번에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는요 영상같이 정말 느낌이 좋은 그런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느낌이 어떤가요? 꼭 진짜 영상 같은 느낌 아닌가요? 이렇게 약간은 복잡하지만 일단 만들어두면 정말 세련되어 보이는 이러한 파워포인트를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천천히 보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약간 복잡할 수도 있어서 최대한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일단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미지부터 하나만 넣어 볼게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놓고 싶은 그림을 하나 삽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집어넣어 봤고요 이제 이 이미지를 여기 는이 슬라이드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키워 볼게요 안에 있는 이미지를 키우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키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키우시면 원래의 원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대각선으로만 키워 주실 거고요 슬라이드 크기보다 더 크게 키울 것이기 때문에 살짝 마이너스를 해주신 뒤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보다 더 크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좀더 크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왼쪽 상단에 기준을 맞춰서 이렇게 둘 거고요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 위로 상승하는 듯한 그런 방향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둘게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선택해 주신 뒤에 애니메이션 여기 아래쪽을 눌러 보시면은 이동 경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동 경로는 이동하는 경로를 말하는데요 이 선을 선택해 주시고 어, 아래쪽으로 굉장히 빠르죠 제가 원하는 방향은 왼쪽에서 위니까 여기는이 빨간 점을 선택해 주셔서 왼쪽 위로 이동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 미리보기 했을 때 왼쪽 위로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저는 이 재생 시간을 20초 정도로 만들어 줄거고요 그러면 천천히 진행을 하겠죠 근데 지금 거의 이동 안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좀 속도가 느려서 그래요 속도를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창 그리고 여기 애니메이션에서 마우스 오른쪽 효과 옵션을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부드럽게 시작과 종료를 10초 10초가 아닌 0초 0초로 바꾼 뒤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처음부터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이 형태를 만들어 주신 뒤에 그 다음에 나올 것들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네모 상자가 있죠 네모 상자부터 넣어 볼게요 삽입 도형 직사각형 도형을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왼쪽에 절반 정도 채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선없음, 채우기, 검정색으로 채워줄 거고요 그리고 투명도를 한 20% 정도? 이 정도만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줬더니 여기에 글을 써도 잘 보일 것 같지 않나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텍스트를 삽입을 해줄게요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넣고 싶어하는 제목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파라다이스 시티 프로젝트라고 하는 형태로 텍스트 상자 두 개를 넣어봤고요 글꼴은 영문 글꼴 임팩트체를 사용했습니다 텍스트 상자가 좌우로 나타나는 형태로 만들어줄 거예요 바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줄 건데 이렇게 하려면 왼쪽에 있는 이 도형을 따로 만들어주셔야 되고 각자 애니메이션을 넣어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 과정도 약간은 복잡할 수 있으니 천천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일단 삽입 도형을 들어가셔서 왼쪽 대괄호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노란색 점을 위로 올리시면 이렇게 직각의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렇죠? 직각의 형태로 바뀌게 한 뒤에 여기에 뭘 넣어주냐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색을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너비를 꽤 넓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7.5pt 정도로 바꿔봤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또 하나 똑같은 것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삽입 도형 오른쪽 대괄호를 선택해서 삽입 왼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서식 복사하겠습니다 Ctrl Shift C 그 오른쪽에 Ctrl Shift V를 누르면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안 맞는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맞췄고요 중앙을 일단 정렬해서 을 최대한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도형이 만들어졌고요 이것이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안쪽에 있는 텍스트도 나타나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여기 있는 이 텍스트 상자 자체를 애니메이션을 줄게요 두개다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 나누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밝아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거 효과 옵션을 통해서 새로 바깥쪽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이 애니메이션과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이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이 한꺼번에 적용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선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러면 일단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죠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창 마우스 오른쪽 효과 옵션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이동할 때 부드럽게 시작과 종료를 0초 0초로 만들어주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텍스트의 재생시간이 0.5초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도 0.5초로 만들어 줄게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복사를 누르시고 오른쪽을 똑같이 눌러주시면 똑같이 적용이 될 텐데 이번에는 방향이 반대겠죠 자, 이렇게 반대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이게 나타나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왼쪽 대괄호와 오른쪽 대괄호를 한꺼번에 같이 적용될 수 있게끔 클릭할 때가 아닌 이전 효과와 함께 만들어줄게요 그러면 같이 어떻게 재생되느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왼쪽 대괄호와 오른쪽 대괄호가 같이 애니메이션이 적용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포인트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만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아래쪽에 들어가는 것이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따라오셔야 해요 이제 여기에 도형을 하나 넣어 보도록 할게요 삽입 도형 여기에 보면 사각형 둥근 모서리라고 하는 도형이 있는데 이것을 선택해서 왼쪽에 조그하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었고요 여기에 색상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색상은 선없음, 채우기, 있는 주황색을 선택해 줬습니다 주황색 선택해 주니까 왼쪽에 포인트가 되는 도형이 하나 들어갔죠 그리고 이 포인트가 되는 이 도형에도 애니메이션을 줄게요 애니메이션 이번에도 닦아내기로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형태로 되죠 이거는 초를 0.3초로 좀더 빠르게 그리고 안쪽에 텍스트 상자를 두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텍스트 상자에 내용을 넣어 봤는데요 여기 있는 이 글꼴은 블랙한 산스체 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나눔 스퀘어체고요 이두 개의 텍스트 상자에 똑같이 애니메이션을 넣어줄 건데 어떤 애니메이션을 넣을 거냐면 애니메이션 나타내기 효과 중에서 회전이라고 하는 효과를 줘볼게요 회전을 주니까 어 뭐야 한꺼번에 같이 돌아가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글씨 하나하나 나올 수 있게끔 해볼 건데요 이 애니메이션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애니메이션 창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효과 옵션을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요 여기 있는 것이 한꺼번에가 아닌 문자 단위로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자 사이 지연을 5% 정도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봤더니 되게 천천히 움직이죠 이것조차도 0.3초로 바꿔주게 되면 훨씬 세련되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죠 아래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자 단위로 5% 그리고 재생시간을 0.5초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순서로 따지자면 왼쪽에는 도형 여기 있는 제목 아래쪽에 있는 소 내용이기 때문에 순서를 잘 정해 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클릭하지 않아도 재생될 수 있게끔 해야 하니까 여기 있는 이 텍스트 상자의 순서, 애니메이션 순서를 클릭할 때가 아닌 이전 효과 다음에 눌러 줄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도 이전 효과 다음에 를 눌러 주시면 각자 하나씩 적용이 되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위에 있는 애니메이션이 끝난 뒤에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효과 다음 애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재생을 해볼게요 재생을 했는데 지금 재생을 했는데 어 여기 있는 이 애니메이션이 안 되네요 왜냐 뒤에 있는 이미지 애니메이션만 작용한 뒤에 이 애니메이션이 다 끝났을 때두 번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숫자 2가 없어질 수 있게끔 클릭할 때가 아닌 이전 효과와 함께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재생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또 보면 이 라인이 한꺼번에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모든 애니메이션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애니메이션을 지연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연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바로 애니메이션을 선택했을 때 재생시간 아래에 있는 이 지연을 선택해 주셔야 해요 이 지연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주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지연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는 이 도형이 지연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저는 0.5초로 해보도록 할게요 0.5초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0.7초 그리고 이것도 0.9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생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가요? 이 작은 지연의 차이 때문에 세련된 느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나머지 것들도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만드시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그대로 아래쪽으로 컨트롤 시프트키 누른 채 복사 이동시켜서 복사해 주시고요 또한번 똑같이 복사해주면 똑같은 형태로 두 가지가 더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 라인을 보면 똑같아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지연을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계산을 꼭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이두 번째 애니메이션은 여기 있는 이 애니메이션보다 그 다음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0.9초잖아요 여기도 1.1초 1.3초, 1.5초, 이것도 1.7초, 1.9초, 그리고 2.2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 애니메이션 순서가 쫘라라라락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제가 재생을 눌러볼게요. 하나씩, 둘, 셋. 자 어떠셨나요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습용 파일을 따로 더보기란에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재미있는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멋진 프레젠테이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